오래 기다리셨나요, 선생님? 준비하고 있었거든요. 바니걸 연구회. 그래서 입었어요. 이 옷. 해본 적 없는 거려. 토끼 울음소리.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. 네? 뿅뿅으로도 괜찮다고요? 아, 어... 뿅뿅. 뾰롱, 뿅뿅 헬로 월드 시작하자 행사 준비 헬로 월드 깡총 뛰어서 왔어 환영할게 바니걸 연구해온 것 잡았다 뿅 아직 안돼 뿅뿅 뿅뿅 맞춰볼까? 어때? 이런 비 g m 은 맞춰볼까? 바니 샷 시작이야! 바니 타임! 바니 걸 스테이지! 시작이야! 바니 바니 쇼 타임! 다니걸 스테이지! 시작이야! 시작이야! h 니타임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... 힘들어. 몸짓으로 말한다고 해요, 토끼는. 에, 그럼 맞춰볼래요, 선생님? 제가...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? 외롭게 두면 안 된다고 해요. 토끼는요. 그러니까 저랑만 있어주세요. 오늘 하루만큼은.